j i m m y There's someone here. Her cousins are back? <laughs> oh my god, they got Amanda! What? <laughs> Who are you talking about, Kimmy? m m y Now, t h e next part is very important. They are going to take you. <laughs> Kim, stay focused, baby. This is key. Very important seconds. Leave the phone on the floor. Concentrate. Shout out everything you see about them hair color, eye color, tall, short, scars. Anything you see, you understand? Oh. They're there. I can hear them. Remember, concentrate. There, v i b I think they're. <laughs>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f you are looking for ransom, I can tell you I don't have money or a very particular set of skills. Skills that make me a nightmare for people like you. If you let my daughter go now, that'll be the end of it.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Good luck. Ja! 그러면 지금부터 준호 영상 어, 편집 경연 대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웃음> 자 어떻게 보면 이 편집 영상 어, 경연 대회는 우리 사내 어, 사내 경연 대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큰 그런 대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한번 즐겨보자 그리고 운이 좋으면 또 여기서 편집차까지 어. 계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오늘의 상금 총 25만원 중에 5만원은 제가 그리고 20만원의 상금은 우리 부회장님 러블리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웃음> 같은 영상인데 이번에 도전을 해주신 분은 총네분입니다이네분의 각각의 느낌을 어떻게 살려서 편집을 했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게 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막 찍었어. 그리고 이 재미없는 걸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성공했냐? 어, 이게 주 포인트죠. 이네개 중에 당첨되신 분의 영상이 제 주놈TV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찌아 효과 6붕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전문 편집자분은 한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영상은 찌아의 영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분 안된 거야? 있어요. 뭐 들었는지 보여주고? 네, 뭐 들었는지 보여주고 프린스 보이자. 치만은 모르는 게 다. 음. 이거 어디서산 거야? 이거 시우. 쉬우. 시우에서만 파는 건가? 시우에서만 파는 건가? 네, 이번에 해당한 거. 음, 그래? 유튜브 친구들 하위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 유튜브 친구들 주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시우에서 이번에 나온 편스토랑 육회차 우승 상품 수란 덮밥입니다. 수란 덮밥. 여시면 자, 이게 계란이 하나 들어 있는데 이게 수란이겠죠, 이게. 음, 수란 들어 있고 스푼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야? 생와사비 들어있고 덮밥 소스 들어있고 행복한 백미밥 들어있습니다. 자, 조리!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짠! 약간 짜장밥 느낌인데 여기 해물 향이 딱 열자마자 해물 향이 딱 나거든요. 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메인의수란이겠죠 자 이렇게 또 이게 렇 수란이 보이려나? 체크 중 체크 중 찰랑 찰랑찰랑 자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짜장밥 느낌인데 비주얼은 짜장밥에 수란이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근데 해물향이 좀 강하게 나요 기본 느껴지는 건 약간 짜장밥 느낌인데 응 누가 억지로 제일 오징어 제일 향이 좋아. 좀 강하게 난다? 어 응. 누가 봐도 뭐라고 할지 오징어왜 이렇게 차갑지? 오징어 건데기 같은 게아 뭐가 씹히는 게 오징어는 아닌 거 같은데 오징어 맞나? 맞는 것 같아 이 양념된 오징어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이 검은 색깔 나에 그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양념된 오징어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약간 짠 맛? 어좀짠것 같은데? 자 효과 를로 와봐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한 입은 효과가 먹어봐야 돼 아. 아니 먹는면 좀... 아니 먹어어 군인 어. 생각을 얘기해봐 어. 와 왜냐면 또 다른 사람의 그 짜다 되게 그치? 네그 군대에서 먹는 육고기 소스의 그 짠맛이 여자가 90프레임 방송에서 육고기 얘기하기 많이 짠데? 음. 아니 엄청 짜다 음, 짜자 자 끝! 준호의 3불 어, 리뷰 제가 볼때는 어.. 음.. 해물맛이 느껴지는 그런 짜장 소스가 들어간 덮밥을 한번 드셔보고 싶다면 어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조금 짜다 어 그리고 어 음, 특별한 이제 사실 무슨 맛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더 참기가 힘든 거더 맛있는 거 근데 이게 사실 무슨 음식인지 잘모르겠네어웹퍼스러에서 새로 나온 그런 메뉴 같은데 조금 뭔가 잘 모르겠다 엄청 땡기는 그런 맛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불 리뷰 여기까지 유튜브 친구들 바이 주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영상 지아의 영상 잘 봤습니다 일단 종합을 이따가 할게요 영상에 영상을 항상 그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팬과 나의 그.. 재미있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영상 안에서 잘 그걸 잡아냈어 어? 어 조,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좀 심플해서 좋아 오히려 근데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심심하다 자그 이유는 전문 편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소스가 좀 부족하다 PC방에서 했기 때문에 자그 다음 영상은 아 효과 걸 볼까 윤 거를 볼까 효과 코도 웃길 것 같아 일단 윤 걸로 윤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윤거아 그렇지 어? 오호 오호 야, 등단출. 잘했다. 야, 야, 이거 모르겠다. 문자야나 니꺼 네안 봤는데 모르겠다. 자, 다음. 효카거 아, 문자 긴장하겠는데? <웃음> 오호. 제 매니저인. 어, 저희 현직 매니저를 하고 있는 효카의 편집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하위 반갑습니다. 자, <끝> 유튜브 친구들 주하 반갑습니다. <끝> 잠깐만 자, 오늘 소개. 다시 칠게. 이거 니네끼리 누가 먼저 하나 보고 써먹었지? 왜 비슷해? 니네 왜 이거 약간 느낌 비슷해? 생각이 비슷했던 거야? 아니면 누가 하나가 이거 먼저 영상 보고 따라한 거야? 수상한데? 효과가 베낀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하위 반갑습니다. <목소리> 유튜브 친구들 주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CU에서 이번에 나온 편스토랑 6회차 우승 상품의방랑 덮밥입니다. 수란덮밥. 음. 자 이거 리뷰를 해볼 건데 이번에 신제품인데 한번 이거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 또 내, 또 내. 자 내용물 수란덮밥. <목소리> 예, <거>. 잠깐만, 스탑. 예. 아 이거 뭐야? 자 이렇게 계란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수란이겠죠? 이게. 아이써하면안 되나? 이번에 신제품인데 한번 써타면 <목소리> 안 돼. 일자하는 매니저 뭐야 이거? 내용물. 지.. 지, 지 칭찬 하네 그냥. 스탑. 계란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수란이겠죠 이게? 음 술안 들어 있고 스푼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야? 생 와사비 들어 있고 덮밥 소스 들어 있고 행복한 벤미밥 들어 있습니다. 자, 조리! 아우즌 이어스. 비빔을 활용만 했는 자, 시작자. 완성됐습니다. 그렇지, 자. 비빔 활용단. 되게 생생하게 있다. 열자마자. 이거 이거도 왔고요. 이런 효과음. 이게 술안덮밥인데 이게 양념이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웃음> 메인 식단이겠죠? 어, 비빔 활용 좋아. <웃음> 미무 활용 자 수란을 이런 느낌 와우 와우 보이려나? 아, 약간 자막 지저분 찰랑찰랑자 <웃음> 한번 비벼서 먹어 약간 유치할 수 있음 하이, 하이, 하이. 아 이런 미무 활용은 좋아? 음. 약간 짜장밥 느낌인데 비주얼은 짜장밥에 수란이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해물향이 좀 강하게 나요 생각보다 어 해물이 들어간 그런 거 같은데 좀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썰데기 어... <웃음> 없는 거안 <웃음> 어울림. 시우의 신제품 순한 덮밥 펀스토랑 육회차 우승 상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냥 밈을 갖다 때려박았구만 그냥 이 씨. 이것저것 지 갖고 있는 거다 때려박았구만 짜자 가지고 <웃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어, 어. 빠지는 거 있다. 기본 느껴지는 건 약간 짜장밥 느낌인데 오징어 향이 좀 강하게 난다? 응. 아, 오, 저거, 저거 아닌데. 저건 아니엔데. <웃음> 오징어 건더기 같은 게 아, 뭐가 씹히는 게 오징어는 아닌 오, 것 같은데. 이런 자료 활용 나? 활용 좋고. 맞는 것 같아. 이양념된 중간에서 자료 활용했거든요. 음, 정보 전달. 그 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허무한데? <웃음>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짧고 괜찮았어 어 짧고 괜찮았어 자 이게 끝이야? 오케이 자 일단 3분에 딱 맞추려고 말 그대로 3분 리뷰에 딱 적합하게 어딱 맞게 편집을 했다 어 3분에 딱 맞췄다 어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장기가 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밈을 때려박았다 그냥 어 하지만 어팬그 방송의 팬과 나의 흐름의 맥을 잡진 못했다. 약간 자막이 조금 지저분하면서 유치할 수 있다. 약간 이 정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영상 우리 준호 TV의 대표 편집자 준호 TV라기보다는 이제 어 준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편집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제프리 형과 뭉자. 제프리 형은 참여하지 않았고. 예능 전문! 준호 <웃음> 예능 편집 전문! 뭉자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을지, 대충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Start! Here we go! 쟤또뭐 먹는다? 분명히 냉장고 열리는 소리 들렸어요. 효과 뭐 먹는다? <웃음> <웃음> 어, 초반 아씨밥안 먹으려고 했는데 <웃음> 초반 <웃음> 유튜브 친구들 주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오, 드릴 제품은 시우에서 음. 이번에 나온 편스토랑 육회차 우승 상품 수란 덮밥입니다 수란 덮밥 이거 리뷰를 해볼 건데 이번에 신제품인데 이거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물 수란 덮밥 자 이게 계란이 하나 들어 있는데 이게 수란이겠죠 이게? 음. 스푼 생과사비 들어 있고 오우 빠른, 빠른 파른... 소스 들어 있고 행복한 백미밥 들어 있습니다 화면 자, 전환 우리? 좋고 화면.. 오~~ 화면 전환 굿 약간 짜장밥 느낌인데 그치 지심심알 어? 틀이 없었어 열자마자 해물 향이 딱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메인은 수란이겠죠 빠른 음. 화면 전환 좋았어요 술을 땅땅땅 클로즈업 이렇게 넓게 순환이... 어 이런 거 좋아 <목소리> 아오 어, 어, 어. 역시 이렇게, 전문가는 다르기 보이려나 오참자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빨라 빨라 약간 짜장밥 느낌인데 비주얼은 짜장밥. 해물 향이 없어. 느낌이 오 느낌이거든요? 근데 해물 향이 좀 강하게 나요. 해물이 들어간 그런 거 같은데. 어 팬들의 신제품 분위기를 불한 밥 퍼스트랑저 상황의 분위기를 살려줘 는도록 하겠습니다. 는 그렇지 빠른 전구아이걸또이런식으이 <웃음> 표현했어? 친구는 이친는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데오징이향이좀 강하게 난다? 는는거 같아 이 양념 된 오징어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검은 색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야 이거 어렵다. <웃음>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한입은 효과가 먹어봐야 돼. 어, 본인 생각을 얘기해봐. 어, 왜냐면. 또 아, 어, 그렇지. 이거 그, 자주 그,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야이 부분도 살려주네 이렇게 육고 비빔 소스. 어 정보 전달. 자 끝. 준호의 어 삼불리뷰. 제가 볼 때는 어 해물 맛이 느껴지는. 그런 짜장 소스가 들어간 덮밥을 한번 드셔보고 야, 싶다면 모르겠지, 드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근데 좀제 개인적으로 제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조금 짜다. 어, 그리고 어... 특별한 이제 사실 무슨 맛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퍼스랑에서 새로 나온 그런 메뉴 같은데 조금 뭔가 잘 모르겠다. 엄청 땡기는 그런 맛은 아니다. 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리뷰 여기까지 유튜브 친구들 바이 주바 어허야야 oh! <웃음> <웃음> 야, 역시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상 아니 이거는 그냥 깔끔해 야 기대 이상해 편집 깔끔했어 화면 전환 지루할 틈이 없게 화면 전환 잘해줬고 그냥 필요한 요소요소에 그냥 적당하게 너무 많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런 어, 효과음도 넣어줬고. 야. 그리고 또, 팬들의 상황 분위기도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정말 리뷰에 정확한, 그런, 적합한? 어, 그런 편집이었다. 야. 아, 난 마음속에 결정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어땠다를 보려고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 정녕! 자 투표 확인~~ 여섯 표 뭉자 네표지아두표요가 0표 자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 아 투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결정한거기 때문에 난 이미 저 투표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어요 이등은 바로 빠르 아 2등 얘기하고 바로 1등 바로 얘기할게요 준로 승은 목자! 그리고 우승은 유 박수! <웃음> 일단 오늘 먼저 오늘 이 컨테스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후원해주신 러블리 너무 감사하고, 왜 융을 했는지, 왜 융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분들도 생각이 똑같겠지만, 문자 편집 퍼펙트 해서, 진짜. 퍼펙트 했는데, 내가 어떤 편집자를 원했었는, 원했었는지 여러분들 알죠? 상황을 보면서 내 상황을 내 방송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재미요소를 끌어낼 수 있는 편집을 원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얘기 제가 했었죠 진짜 사실 영상적인 거 리뷰 영상에 적합한 거는 뭉자야 하지만 뭉자 있고 제프리 형 있고 둘다 전문가죠 근데 내가 원했던 건 아프리카 스타일의 느낌이었어 이 정도까지 잘할 줄 몰랐어 이번에 어 어쨌든 어융 축하하고 어 융의 어 상금과 뭉자의 상금은 내일 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